여자 덕을 좀 많이 보여줬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이 여자도 남자 덕을 좀 많이 보고 잘 살, 살고 있다 여자가 좀 토라지면 남자가 좀 달래주기도 하고 네. 남자가 토라지면 여자가 좀 달래주기도 하고 네. 굉장히 여자가 현명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기회를 좋게 만들어 불같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고비는 있어요 불화설, 이혼설 이런 것들은 가끔씩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돌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재물복도 같이 올라가고 자제복도 올라가면서 좀잘 만났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요즘 활동을 이분들이 잘안 하세요? 연예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서 자제하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아, 어. 앞으로도 좀 스크린에서 보기는 좀 나는 어려울 듯 싶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궁합을 가져왔어요 자 오늘은 좀 희한하게 경종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혹시 이분들 재운이에요? 초? 그런 기운이 있어요? 음. 어 맞아요 어. 남자분이 재운 그리고 여자 측에서 보면 이게 어찌 보면 되게 화려해요 남자보다는 여자의 기운이 굉장히 화려하고 얼굴로 알려지는 직업 으로좀 보여지거든요. 어찌 보면 뭐 미인대 출신이거나 근데 이두 분의 궁합으로 보면 궁합이 이게 처음부터 이게 만났던 궁합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재혼,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잘 됐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 여자덕을 좀 많이 보여졌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이 여자도 남자덕을 좀 많이 보고 잘 살, 살고 있다. 불화설, 이혼설 요런 것들은 가끔씩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돌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좀 오, 보여집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운을 좋게 만들어주 불같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네. 중간중간에 고비는 있어요. 이게 맞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궁합이긴 해요. 이게 처음부터 100% 뭐잘 맞는 궁합이다라기 보다는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잘 맞는 궁합이다라고 좀 음. 보여지고 자식도 있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자식복도 음. 같이 발현이 돼요. 재물복도 같이 올라가고 자재복도 올라가면서 좀잘 만났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음, 이분들은 어떤 좀 일을 해야 좀잘 맞아요? 이름을 많이 알리는 일보다는 개인적인 사업 을 하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아, 지금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뭐 아이들만 뭐 케어를 한다든지 네. 누가 조금 더두분 중에 누가 조금 더 사랑 응. 누구 하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밀당을 잘한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여자가 좀 토라지면 남자가 좀 달래 주기도 하고 남자가 토라지면 여자가 좀 달래 주기도 하고 굉장히 여자가 현명하거든요 사람을 잘 달래요 궁합적으로 정말 잘 맞는 거건몇 퍼센트? 50만 너무 잘 맞는다고 네, 했죠? 네. 나는 20%로 봐요 아이들이 이 부부를 좀잘 붙여주는 케이스 어, 굉장히 머리도 좋은가 봐 그리고 또이 물심 냉면으로 아이들한테 케어를 많이 또 하, 하는 걸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 누가, 누가 머리가 좋아요? 크네? 남자분은 배우 김승우 씨 아. 여자분은 김남주씨 아. <웃음> 김승우 씨가 이희윤 씨랑 결혼했었어요 아, 아. 2000, 아, 2000년에 결별하고 그 이후에 김남주 씨 결혼을 는 그, 거예요. 그쵸, 그렇죠. 맞아. 김남주 씨는 초원이었죠. 네. 네. 맞아. 요즘 활동을 이분들이 잘안 하세요? 왜 이런 활동을 활동. 조금, 조금 멈췄나? 근데 일단 하고. 대중의 삶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좀 추구하는 것 같아. 어, 그리고 김승우 씨도 어떤 이제 자기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이런 쪽으로 더 치우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연예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는 자제하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아, 어, 어. 어. 앞으로도 좀 스크린에서 보기는 좀 나는 어려울 듯 싶어요. 어. 간간히 이런 소식들은 전해지겠죠. 네. 워낙 톱스타 부부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의 시선과 어떤 관심은 또가 되겠지만 어떤 영화나 이런 작품으로는 만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좀 보여져요. 자중을, 자중을 하는 거죠. 어, 음. 자중을 하는 굳이 거지. 음, 굳이 나. 턱재 음. 자녀가 공부 엄청 잘하고 맞아요? 엄청 뭐투자 많이 하고 하는데 음. 그 자녀도 그러면은 더. 이 쪽으로 빨리 어,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외국에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외국으로. 뭐, 나는 외국의 기운이 더좀 크게 들어오긴 뭐, 하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배우 쪽이나 배우 쪽... 쪽은 아니야. 경영 이런 쪽 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 부설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이하시겠다 음. 어, 그럼요 너무 잘 지내도 구설시비수는 항상 따라 들어 근데 이게 활동을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음. 구설시비수가 있어도 금방 잦아들고 그냥 소문에 있다가 가라앉는 거지 그게 사실은 아닌 음. 거로 보여져요